이티제에게 관심이 있다고 무작정 들이대면 이티제에게 폭풍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티제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예, 유의미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할것 이티제와 유의미한 연락을 꾸준히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티제에게 이런 연락 또한 루틴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티제의 시간을 뺏을것 이티제의 시간을 뺏는것 또한 불만하는 루틴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이티제가 힘들어 할수 있지만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계속 만난다면 어느 순간 이티제는 그날 그 시간에 미리 시간을 비워둡니다 선약이 생겨도 상대와 주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피해서 선약을 잡습니다. 물론 만나서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같이 과제하면서 커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스며드는 방법이 잘 먹힙니다. 오늘 시 청해 주시 제해 ISTJ 와 유아 인 신고 하시 기원 ISTJ 월 멤버십 에시 Bonin Dung f a i s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nader, Uchuk s